이제 그냥 사진만 한 장으로 퉁쳐서 올리는 거와 음. 중간중간 텍스트를 섞어주는 것이 이제, 어, 노출면이나 네이버 스토어 쪽에서 뭔가 장점이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미지를 통으로 조금 올리셨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통으로 올리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음 모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지를 이렇게 통으로, 어 만약에 이렇게 통으로 하나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통으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낼 때 이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에 불러내요 근데 그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은 상품이 로딩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또는 모바일이 저화질에 쓰다가 고화질로 점점 불러들여요 근데 페이지는 5초 이상의 로딩이 걸리면 자동으로 로딩 하던 거를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저화질로 이미지가 남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어 사진이 좀 음, 제대로 안보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품페이지에서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가산점을 주는 두가지 영역이 있는데 모바일 대응이라는 것과 상품페이지 등록을 할때 이미지와 텍스트를 적절하게 섞어서 SEO에 최적화를 시켜주는 웹페이지 형태로 올려라 라는 거에서 가산점 3점을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미지 통으로 주는 거를 이용하시기 보다는 이미지를 분리를 시켜서 그 사이에 다가 텍스트를 넣으시면서 상품을 등록하시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이미지도 이쁘고 괜찮은데 요 중간중간에 있는 글씨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을 이미지를 좀 잘라가지고 요거를 텍스트로 좀 써주시면 훨씬 더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 보기가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이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도 어, 페이지에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져 있으니까 상품에 있는 이미지 그 상품 명에 있는 내용과 어, 상품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네 그리고 이미지 내에 들어가져 있는 글씨가 있으니까 이미지 검색 영역에 이 이미지가 또 노출이 될 수가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통 이미지로 넣기 보다는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이렇게 분리 하시면서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